들이쉬고 내쉬면서 이제 상체 아래로 배를 안으로 당기면서 내려갑니다. 왼쪽 엉덩이 위로 너무 뜨지 않도록 한번더 아래로 내려주세요. 들숨 천천히 허리 등 위로 세워주시고요. 견갑골은 아래로 내려주세요. 정수리는 위로 네, 자, 허리하고 등 척추라인 위로 한번 세워주시고요. 숨 들이쉬고 쇄골 좌우로 더 넓게 펴줍니다. 깊이 내쉽니다.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요. 배를 안으로 당기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계속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오른쪽 엉덩이 바닥 쪽으로 살짝 더 내려주세요. 배를 바라보고 들숨에 천천히 위로 올라갑니다. 자, 발등 정각에 지그시 낮추시고요. 엉덩이 살짝 뒤로 보내면서 고양이 자세 들숨에 내쉬면서 배에 당기고 턱 당겨서 내 배를 바라보면서 들숨에 푹을 해줍니다. 내쉬면서 배에 당기고 턱 당겨서 내 배를 바라보면서, 당기고, 내 배를 바라보면서 발등 지그시 놓으세요. 왼쪽 발가락을 젖혀서 디뎌 주시고요. 들숨 왼쪽 뒤꿈치가 엉덩이라기까지 오도록 해주세요. 요주시고 왼쪽 엉덩이 힘 주면서 왼발 뒤꿈치 엉덩이 라인까지 갑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보통 많이 했던 동작이고요. 허리를 찝어서 이런 동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의 운동보다는요, 허리를 더 강하게 꽉꽉 눌러서 더 많이 자극을 줘서 허리가 아픈 동작이다. 되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자, 그대로 왼쪽 엉덩이 힘 주면서 옆 나. 계속 왼쪽의 엉덩이 힘. 둘. 자, 허리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 밑에 힘을 주셔야 돼요. 자, 그렇 계속 왼쪽 엉덩이 힘 주시고요. 셋. 왼쪽 엉덩이 힘. 넷. 아래로 내려주세요. 지금 골반의 힘이 약한 분들은 여기서 쥐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잠시 내려서 숨 고릅니다. 발등, 지그시 바닥 눌러주시고요. 엉덩이는 편안하게 힘 빼주세요. 천천히 내쉬면서 아래에 한번더 허리가 아니라 움직임의 포인트 엉덩이에서 시작합니다. 엉덩이 힘 주시고요. 들숨에 올라갑니다. 네, 이제 그대로 오른쪽 엉덩이 힘 주면서 옆으로 사이드 키가 합니다 하나, 다시 오른쪽 엉덩이 힘, 허리 아니고 엉덩이에요 둘, 그러니까 허리 힘 주는 분들은 골반이 옆으로 계속 밀리게 되거든요. 셋. 네, 대로 굽혀서 아래로 내려주세요 내려 아래로, 아래로 엉덩이 뒤쪽으로 팔등 바닥 지그시 눌러주세요 목에 힘 빼고 손바닥 위로 어깨를 힘 빼줍니다 자아 주시고요 허리 골반 위로 세워주세요 자, 지금 여기가 훨씬 더 힘이 느껴지거든요 고관절의 정확한 운동이 엉덩이가 이잖아요 올리고 앞으로 내리고 올리고 앞으로 내리고 올리고 앞으로 내리고 위로 앞으로 내리고 위로 앞으로 내리고 위로 앞으로 내리고 위로 앞으로 내리고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지금 발을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발로 가는 게 아니고요 엉덩이로 가시는 거예요 자 왼쪽 들고 무릎 펴서 앞으로 내리고 오른쪽 들고 앞으로 내리고 들고 앞으로 내리고 들고 앞으로 내리고 네 매트 끝까지 가시고요 저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다시 뒤로 갈게요 자 오른쪽 호요아 들어주세요 위로 뒤로 내리고 왼쪽 위로 뒤로 내리고 왼쪽 오른쪽이죠? 들고 내리고 하나 둘셋 들고 뒤로 내리고 들고 뒤로 내리고 들고 뒤로 내리고 들고 뒤로 내리고 나둘셋나둘셋나둘셋나둘셋나둘셋나둘셋 끝까지 가볼게요. 나둘셋 들고 뒤로 내리고 들고 뒤로 내리고 네이 이렇게 뒤까지 왔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매트 끝까지 갔다가 뒤로 다시 매트 끝까지 오고 최소한 두번은 반복을 해주세요. 네. 가능하시면 요한 4번에서 5번 정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고양이 자세에서 옆으로 사이드킥이 있었죠? 이 옆쪽에 중둔근을 강화하는 이 운동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요. 앉아있는 분들한테 꼭 필수적인 동작이에요. 오늘 두 가지 고양이 자세에서 옆으로 사이드킥 그리고 엉덩이 동이두 가지는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